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본문에서 말하죠. 그래서 분명히 어, 그 이게 대죄가 있고 뭐 거기에 에못 미치는 그런 어 이제 소죄 중죄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에 이제 중생자는 이제 그,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마치, 뭐, 죄를 아예, 중생자는 안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러니까 문맥에서 보면 사실은, 어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않, 이르는,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중생자, 김홍전 목사님 중생자의 생활에 보면, 그, 우리가 모를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신앙이 어려워서 모를 때에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깊은 도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깊은 도리를 말할 수도 있어요. 다 모르는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쓰는 용어들 한국말 있잖아요. 그 말도 모르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아 느낌으로 하는 거죠. 아,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다. 근데 사실 사전 찾아보면 더 정확하지만 사실은 그, 그 굉장히 거기에 몸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게 참. 그러니까, 그, 잘 몰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어, 그, 그런 흐름 속에서 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라든가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지 않는 부, 분위기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할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뭐 아마 그런 비슷한 말을 했다가도 부모한테 죄 교양과 공개로 지도를 받아서 아마 그게 이제 좋지 않다는 것을 다음은 모르지만 알 알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죄를 분명히 지킨 짓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 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보편적으로 이제 성신 회방죄잖아요. 성신 회방죄라는 말도 굉장히 막연한 말이에요. 사실은 말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용서를 받아도 성신을 회방하면 어, 구,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순종할 생각도 없고. 그냥 보통은 이게 보통은 중생자들은 이게 늘 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완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완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중생자들은 그런데 이 성신회방자들은 굉장히 뻔뻔하고 도도하죠 어, 어, 당연히 죄짓는 거를 그 미안해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교리, 교리적으로 죄에 대해서 처, 처리를 해버리고. 성신의 실질적인 인도를 안 받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성신의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서운 죄거든요. 지금 뭐 성신의 시대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 근데 성신의 성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구속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 안에 다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 그걸 성신의 인도를 받으면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잘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에덴의 회복이고,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근 그거를 전혀 살지 않고, 어, 나는 그냥 간단하게 죄를 처리하고, 인생은 자기 그냥 직괴로 경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게 좀 뻔뻔한 거죠. 뻔뻔하고 아주 못된 겁니다, 그런 성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그,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어미를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인자를 느끼면 어미도 느끼는 거예요 어미만 느끼고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는 어미만 느껴서 그분께 가까이 올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어미로우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그리도 안에서 인자를 보이시기 때문에 민망하고 참 황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오, 나오고, 어떻게든지, 그, 뭐, 모자라지만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나가려고 하,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사라져야 내일의 행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내일의 행보가, 있어야 또 미래도 있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지 않고, 현재에도 그렇지 않고, 미래도 그런, 연결점이 없으면 이게, 이게 이제 도대체 모르는 거죠. 아무 감각이 없 항상 현실에서는 자기 위익만 추구하고, 자기 꿈을 실현할 생각만 하고, 자기 행복과 번역만, 자기 안위만 도모하고. 이게 이제 갈라데에서에도 나오지만, 고무줄 같아서, 이게 한쪽으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지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 성신의 인도라는 말을 이게 잘 알아야 되죠.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성신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거를 끊임없이 거부를 해요. 끊임없이 거부를 해 분명히 우리가 계명 개명, 계명의 구속사적인 용도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계명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예?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억제하고,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나가서도 그그다 지킬 수 없는데 그태어약의 율법으로도 그걸 지켜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약 안에서 선택 안에서 사랑하니까 또. 어, 그쪽으로 또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율법의 분명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 주님이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경영을 하시는데 성신을 통해서 말씀과 성신으로. 그데 그걸 의지한다고 하고 전혀 교회 안에서 행복가 없어. 에? 에, 두 마음을 품고 두길 보기 하고. 그 그거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양심의 화해 맞은 것같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세상에 미친 거죠.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이게 성신은요.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 저, 능동적인 순종을 이루셨지만, 수동적인 순종을 이룬 것을 우리가 법적인 근거로 삼아서 능동적인 근, 순종을 취해가는 건데, 그럼 성신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걸 누려서 이제 적극, 적극적인 불순종 능동적으로 불순종하던 존재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상태로 나가는 거죠.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제 이 섞여진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이제 이 능동적인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많은 성신의인도 하지요. 명제적으로는 말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내가 진짜 하루에도 열두 번씩 회개해야 될 존재고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고 또 외부에서 은혜가 있어도 그렇게 죄를 져요. 교회 속에 살아도 사실은 그 여전히 실수가 많고 그래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지체들의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지 겨우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야 이 계명을 우리가 바로 대하고 계명을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제 성인이 됐으면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길 바라지. 이제 성인이 되도록. 그, 그, 그걸 훈련한 건데,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능동적인 순종에 대해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능동적인 순종이 뭔지, 지식으로 가르쳐 주고 행동으로 가르쳐 주는 거지. 말씀, 조명을 받고, 그, 그 행위, 종, 행위 조명을 받아서 그것을 누려가는 거. 말은 하는데, 자식들이 본받을 만한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이게, 이게 이제 교육, 교육의 혼란이 되는 거죠. 아이들의 인식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많은데 왜 아버지는 안 살고 저렇게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도 안 하고 저러고 저기 현실에서만 갇혀가지고 육신대로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그럼 뭐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가정이 사실은 그 한쪽이 믿어도 한쪽이 안 믿으면 자식들이 깨끗이 못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게, 양쪽이 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오늘 불려갈지 내일 불려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형신의 인도를 쫓아서 능동적인 순종. 진짜 개명의 본의를 이루고, 개명의 한 목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사람의 그 본능적인 속성이. 우리가 그렇게 될 만한 조건과 무슨 행위, 공로, 뭐 업적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게 하셨으면, 이게 뭐두레두 두 달, 저, 뭐야, 일반 달란트를 가졌던 두 렙돈을 가졌던 주님께 대한 그 충성의 그 순도는 똑같죠. 그 밀도는 똑같아요. 양은 차이가 있어도 퍼센테이지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의 결론 부분에서 이건 반드시 짚어야 할 거예요. 그냥 아 십계명 다 알지. 그거 그뭐 그걸 통해서. 제 죄를 알게 되고, 어, 주님이, 그거 다할수 없으니까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걸 믿고 살면 되지. 그런데, 그, 그그리도의 사역을 내 마음 속에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성신님의 인도를, 그, 인도가 높이 되신 주님이 그거를 약속하시고 보내셔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데, 그걸 안 누리면, 이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아까 뭐 이제 경건한 거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 행위, 하루 중에 그게 한 번이라도 그런 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그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자고 동료하고 사랑을 하고 이건. 뭘, 몰라서, 그, 그게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따가도 조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가령 이제, 부모들이, 이제, 그, 불신 부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의 부모들이 자식들을 양육할 때, 야, 나가서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내 몸과 같이 돌보려면, 내 몸과 같이 돌보려면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버는데, 그러면 그 벌어서 의식주 문제를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버지 역할이 아니죠. 아버지 역할은 진리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교감하고 서로의 저 위치에 대해 약함에 대해서 연약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고 그걸 나눠야죠. 그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일을 하지만 실제 원하는 건 아버지하고 교통하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예그데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진짜 무슨 욕을 다 먹어가면서 모든... 저희,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내가 벌어다 너 주는데, 너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되면, 이게 소통이 아니죠. 일방 통행이 그래서 뭘 주는 것도, 사실은 그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통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일반 가정도. 소통을 안 하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편안하게 재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근데 친자는 소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서로의 친자로서 살아가는 부분에서 힘든 부분, 이런 걸 나누고 교통하고. 내가 늘 정죄감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또그 문제를 어떻게 줄을 의지해서 넘어갔는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동료하고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곤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그래서 뭐 병도 고쳐주고, 뭐, 그, 그는 그걸 표적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이고, 아까 오전 강설에도 얘기했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랑 소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난 이런데, 이런데, 참, 주님의 뜻은 명, 명백하고 나타났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 모자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그럼 주님이 또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이뻐할까. 분명히 뻔히 다 아시고, 다그 예비할 걸, 피할 길을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아가면서 그 문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걸 토로하니까, 진짜 아버지의 원형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거든요. 의인과의 소통이 아니고 죄인과의 소통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맞아요. 그게, 맞,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우리의 환경도 조장, 주장하시고 이 역사도 주장하시고 국가도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나 개인의... 뭐 그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그런 뭐 지역신이 아니고요 온 우주를 통일시킬 그런 크신 하나님인데 그런 분이 그런 식으로 소통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통을 하는 거니까 주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랑 소통하길 바라고 음성으로 뭐 환상으로 입신을 해 가지고 뭐 천당 지옥을 꼭 보여줘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 이미 역사 속에서 보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으니까 그그 그 역사 속에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족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그 그 소통은 진짜, 우리, 그, 선배들의 그 고백과 그 고난 속에서 그런 걸 읽고 우리는 힘을 얻잖아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책 있죠. 존 플라벨의 그, 그, 슬픔이라는 책. 맞죠? 예? 네? 그러면, 그때 뭐, 그 개혁 시기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 그 고통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풀어간 내용들을 그런 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하고 그게 진짜 소통하는 거예요. 떠나 있지만, 실제 주님 품에 있지만, 실제 그의 그 신앙과 삶으로 소통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자라고, 아까 뭐 제자 얘기도 했지만, 진짜 내가 신자로서 살아간다면 그런 걸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 걸로 서로 나누고 예? 현실적으로 무슨 법적으로 무슨 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거는 그거는 주님 진짜 주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진짜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곳, 그 방식대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런 계명을 십계명을 공부한 그 공부한 효과가 있는 거지 실효가 있는 거예요 실요가. <웃음> 들을 때는 이렇게 잘 적어놓고 들었다가 돌아가서는 맨날 자기 께 자기 방식으로. 그러면 주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야. 그 실령한 전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영성이, 뭐 세상 사람들, 영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 이상한 종교적 분위기를 내는 거, 더 폼나게, 그 종교적, 기독교적 분위기를 내가지고 살아가는 걸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제 그삶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 말씀과 내 죄와 세상의 죄, 사단의 미혹, 이런 것들을 다, 네. 그 현장 속에서 그 씨름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더, 더 정리하지 못해갖고 영성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살아서 못 살아요. 영성이 안 나와. 씨름을 안 해서 영성이 안 나와. 죄 백성은. 지난 시간에 뭐 이제 그렇게 죄를 깨닫고 스스로는 그, 그, 하나 지킬 수 있는 게 없고, 149문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또, 외부에서 은혜가 있어도 계속 죄를 지고, 또 하루에도 날마다 죄를 지고, 예? 네? 날마다 죄를.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죄의 공적인 고백,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공, 공예배에서 사죄의 선언을 받는 거잖아요. 로마 캐토릭에서는 제도로서 그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서 주님의 공예배로 나와서 죄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도 덧입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의 그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아로이 교회를 떠나서 그리도만이 아니고 교회를 떠나서, 그리또만이라고 하면, 교회만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만이고. 예? 그리또만이라고 하면, 오직 성경만이고, 오직 은혜만이고,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 다, 오직 영광, 다 사실은, 다, 그, 그말 속에, 오직 그리또 속에,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쭉이 얘기, 이 흐름 속에서 저희 김기찬 목사님 말하는 게딱두 가지잖아요. 그리토의 인격을 발휘하는 거고 요, 요, 바로, 오늘 140, 150문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사회. 이두 가지. 개인이 혼자 존재하지 않고 교회로 존재하고, 그 개인의 그 존재는 그리스도의 존재됨을 드러내는 걸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걸로, 그 사회 속에서 뒤에서 뭐 모사를 꾸며가지고 몰래 뭐 무슨 뭐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뭐 절대 그거 할수 그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 절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제. 어,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면 결국 대마와 같이 아니면 뭐 가론 유다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눈 앞에 있는 것,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죄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가는 어느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죄 문제를 또 이제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악한가 그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문, 150문 문답을 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그 자체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악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악한 것은 아니고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이게 더 악하다는 말은 사실은 능동적인 불순종 아까 얘기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웃음> 결국 성신회방죄로 가는 거죠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고 또 어떤 죄는 그 자체로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닌데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면 아마 더 악합니다 에, 무엇보다도 그 대혈의 문답은 죄가 경중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토릭 교회가 죄의 경중을 구분함으로써 그릇된 생각과 폐단을 어, 불러일으켰습니다만 그 그릇된 생각과 폐단 때문에 죄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을 버리지 않게 로마 카토릭이 잘못을 했는데 그걸 어, 그,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음, 물, 물이 더럽다고 해서 애까지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그렇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지점에서는 개혁자들의 이런 분별력 있는 태도가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세 말기로 가서 그분들이 처해 있던 형편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로마 카토릭 교회는 중재와 소재를 나누지 않습니까? 죄를 둘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대개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선행으로 만족시켜야 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꼭 그랬잖아요. 유대교가 선악을 조울질해가지고 선행이 조금 더 낫다 그러면,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다 부분적으로는 말, 말했어요. 그러나, 어, 궁, 궁극적으로는, 그, 그, 어, 근본적으로, 어, 본질적으로 추구할 것은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로마, 캐토, 로마 캐토릭이 그 유대교 사상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죄 문제를 꼭 저울로 달아가지고 선행으로 상쇄시키려고 한거죠. 선행으로. 아, 죄지는데 그러면 내가 아, 조금 더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조금 더 구제하고 이런 걸로 저 자기 위안을 삼는거죠. 죄책감은 있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선행을 해서 이걸 조금.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 궁유를 의지해서 본질적으로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역사에 그, 적인 그런 환경도 사실은 비슷해요 오늘날도 알미니안들이 그런 식이에요 그뭐 펠라기우스 과거에 아까 펠라기우스 얘기도 했지만 알미니안들도 그래요 구원론에 있어서 신인협력이에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의에 반응할 수 있는 희미한 의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의의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는 그것조차도 흐려졌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 알미니안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고를 고, 고개 1%라면 그 1%를 그 가지고 99%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기, 기가 막힐 노릇이 <웃음> 그니까 꼭 그게 뭐, 뭐냐면, 그 비유, 그전에도 비유를 들었었는데, 어제 바람핀 사람이, 바람핀 사람이 그 미안하니까,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바람핀 사람이 아내한테 와가지고 더 반지도 사다 주고, 좋은 옷도 사다 주고, 예? 자기 바람핀 걸 가리기 위해서, 예? 그, 그런 그 식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진 걸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양을 꾸미는, 그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점진적으로, 이게, 이게 졌네 점진적으로, 그거를, 그, 누려가야,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과정 속에서 안 하는 사람들이 꼭, 태하는, 취하는 태도가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지면 기도원 가서 좀 기도, 며칠, 며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더 봉사하다고, 그런 걸로 상쇄를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어요. 가벼운 죄를 읽으면, 죄를 지으면, 죽임, 돈문을 암송하는 걸로 깨끗해져요. 무거운 죄를 지을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무거운 보소, 훼손된 공의를 만족시키는 선행이 요구되는 것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간과한 것이고 따라서 오직 그리도의 공효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심히 악하, 약,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내가 참 죽을 죄인이다 하는 걸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슨 책을 뭐 메시콘을 썼든 교회 역사 속에서 뭐몇 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든 무슨 뭐 엄청난 구제와 선행을 했든 그 그게 아니에 난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7 장에 나오는 그런 내가 손자 노릇하고 권능도행하고 이게 꼭이 사람들이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안에서 그 어떤 역할로 행위의 그 보석으로 그걸 취할 수 없다. 영생을 취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 가르쳤는데 그걸 피한 거죠. 피하고 자기가 한 행위로 내가 개혁교회를 몇 년부터 다녔는데 예? 내가 개혁 신학자 누구를 얼마나 빠삭하게 잘 아는데 예? 예? 김홍전 목사님을 잘 알고 현학재 목사님을 잘 알고, 예? 칼빈도 내가 잘 알고. 아, 내가 거기, 항상 좋아요 하고, 예, 그랬다고. 예? 그럼, 그, 근데 그, 그러면 모르는 거죠. 예? 진짜. 그럼 그분이, 그분들이 말했던 행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를. 그분이 말했던 그 인간성을 보여야 되고, 그분이 말했던 그 사회를 누려야 돼. 아, 그분이, 그분 아는데, 그분의 신학을 다 정리하고 꿰고 있어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잖아요. 그거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보속으로 이룰 수 없어요.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 거죠. 이 교회 위에 교회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목사 위에 목사가 없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만만하게 보이고, 예? 조그만 교회 성도니까 함부로 해도 되고, 예? 예. 이게, 이게 벌써 그런 사람들은, 이, 이제, 안목이 알미니안들이에요. 어, 목사들 순위 매겨가지고, 아, 1순위는 누구고, 2순위는 누구고, 어느 목사고, 3순위는 누구고, 예? 내가. 아, 김홍전 목사님은 교회사에서 몇, 몇 번째 정도 되고, 예? 이런 생,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벌써 그게 알미니안들 생각이고요. 죄를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웃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강구한 것이고, 그리도의 공효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심히 약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래서, 그, 저기,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범죄하고 나서 회개할 때 제일 먼저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고 그랬어요. 이게 죽게만 범죄했다는 말의 본의가 뭔지 알. 불신자들도 간음하고 살인하고 다 해요. 근데 그 그것이 그 그것이 그 간음죄 살인죄가 그 죄의 기, 수준이 요 정도 되는 걸로 아니, 상대적으로. 너도 나도 진다고. 그러면.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정도로 내가 간음죄를 줬다고 요 정도 인정하는 걸로 그 죄에 주님께 범죄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절대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간음죄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만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회를 생각해서 거기에 견주어보면 그 간음죄는 주님께만 범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한 거예요. 도둑질? 두, 두 마음을 품은 거? 뭐, 내가 다른 사람 좀 좋아할 수 있지. 뭐, 그래가지고, 뭐, 뭐, 어쩔 수, 뭐,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러면,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진짜 그걸 알면요, 까마 탓 못해, 더 까마할 수 없이 까만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때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거좀 떼먹었으면,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주님의 아드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구속받은 걸 뭘로 갚아요내 행위를 어떻게, 어떻게 내가 그 행위를 가지고 그그 그 일을 할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 되면 아주 폐단이 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효를 말하면서도 결국 사람이 선을 행해서 자기 죄를 씻는다는 생각을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년 루터가 이 문제를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가. 얼마나 이제 괴로웠어요. 사실. 문제를 그 어떻게든지 형식으로 또 어떻게 금역으로 뭐다 해보아도 그, 사실이 심리학적으로도 그래. 내가, 어, 내가, 아, 저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그거를 떼어내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갇혀요. 심리학적으로. 그니까, 러 얼마, 이게 지금, 루터가 그걸 떼어내려고 하니까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거죠. 산더미처럼. 그게. 이게, 그 내가 떼을 수 없는 건데 떼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의 전적 무능력도 모르고, 전적인 부패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통해서 한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께 주님이 그 하신 걸 나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은혜를 깨닫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출발은 거기서부터 해야 된다. 그게 그, 그 신자로서의 영적인 생활이다.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비유로도 말씀드렸는데, 이 원래 집시들한테 전도를 하면, 집시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과 살인, 강도, 마약, 중독, 간음, 뭐, 성폭행, 뭐, 이런 뭐, 다 어려서부터 아주 생활화 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죄를 알아요. 그런데 이 고상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죄를 몰라. 아, 이 기독교라는 세계를 취해가지고 좀더 나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죄를 모르고 하니까 죄의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창기와 세리들이, 세리들이 더 복음을 잘 받는 거예요. 예? 또 장애인들. 예. 그래서 사실은 멀쩡한 사람들 부르러 가면 다 무슨 사업에 바쁘다, 결혼해야 된다, 뭐, 예? 장사에 예, 무슨, 뭐, 뭐이 가정 문제가 바쁘다, 이런. 그러니까 다 저는 자들, 어디 저 산에 가가지고 말이지. 헐, 여, 죄인들 다 끌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예? 진짜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라도 죄를 인식하지. 그죄 그러니까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루터는 우시간뭐죄 문제를 벗어 버리려고 할수록 더 거기에 갇혔습니다. 두려워지죠. 개혁자들은 아, 그 사실 로마 가톨릭의 이제 그, 그 문제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그 구조적인 악 때문에 사실 청년 루터가 그런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개혁자들은 그 폐단 때문에 죄의 경중이 있다는 걸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니냐고 그분들이 오직 성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틀림없이 죄의 경중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많은 폐단을 야기한 죄의 경중을 구분하는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태도를 취하지 않냐고, 말씀의 요구를 따라서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죄에 관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뭐 여기, 약한죄 죽이 도문 외라고 그러죠. 개신교도도 그래요. 생각으로 범죄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죽이 도문 외라고 그래. 예. 사도신 경우 외라고. 그럴 때 마귀한 불러가라고. 그 감리가 더더더 이제 산더미처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나가. 요내 행위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봉어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그 봉어리라고 그러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웃음> 예, 하나님의 믿음을 취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성경에 나와 있고 오직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예? <웃음> <웃음> 우리가 개혁자들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정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 위에서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죠. 이건 상황이 어떤 내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일이 겪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가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해야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하면,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취하다가 죽어버려요. 예? 죽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순간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웃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어렵다 해서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탈피할 생각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놓치면 당장에는 문제가 없는 듯 보이고 심지어 좋아 보여도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말씀의 원칙에 반대되는 요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의 직면 할때 심지어 교회 유익을 위하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런 태도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는 결과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나중에 부메랑 사람 돌아와서 교회 진행에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편의성을 줬지않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신중히 살피려면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결도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말씀의 근거 위에서 신앙고백과 헌장 안에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사람의 주장이 왕로로 타지 않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로로 타게 됩니다. 어떤 제도와 지식으로 지식으로 사람을 그냥, 어, 또, 눌러가지고 끌고 가면 또 다른 그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 신령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그래야, 그래야 이제, <웃음> 껍데기만 취하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차원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라고, 이단들도 오직 성경이에요. 예? 그리고 이단들 중에서도 오직 그리토 하는,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그게 뭔가, 그 목표가 뭔가, 예? 예수를 하고 목표, 자기네 조직이에요. 오직 개혁신학을 해놓고 자기네 조직만 얘기하면 그거는 또또 또 다른 이단이지, 교묘한 이단이, 아주 교묘한 이단이. 이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옷과 같은 것들을 입는 거고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뿐에 항상 본질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몸으로서 그분의 그 목적을 쫓아서 그새 사람과 새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항상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그걸 위해서 또 어, 권징도 받는 거고, 성례도 행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그 우리가 봉사와 증거도 하는 거죠. 이게 다 유기적인 거잖아요. 그냥 뭐 어디서는 잘 되는데 어디서는 안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디서든지 그죄 문제가 풀린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진짜 신자로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그런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구현하는 근본적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인 참여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언제든지 악을 악으로 을악 달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 하나님 앞에서 범한 것 개혁자들은 150문답에서 분명하게 표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죄가 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아까 10편, 그 51편, 4절 말했듯이 을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비교해 봐가지고 저거는 나보다 못한데? 내가 높은 마음을 먹으면 이게 진짜 주님 앞에 자신을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저 사람 보면, 아,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돼야지. 갈라데아서 6장 1절 말씀처럼. 어, 저 사람 범죄하는 거 보면, 내 모습이다. 내가 회개해야 돼. 나도 동일한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자. 이게 신자죠. 에? 어? 저게 뭐, 저런에 저거 사단의 자식 아니야? 하도, 자기는 또 높은 마음. 자기는, 아, 선지자인 것처럼. 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죽을 룰.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 놓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 죄를 범했다. 내가 가정 좀안 돌보고, 예? 남편으로서 역할 잘 못하고, 그게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본상에 능동적으로 본상의 일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게 죄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 않은 게 죄지. 그걸 탄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날마다 탄식할, 거울을 비춰서, 율법에 비춰서 거울을, 나를 비춰보면, 날마다 탄식할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만 비추고 앉아있고. 예? 야거보수에서 우리가 봤는 그거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본질적인 흑, 흑암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 악행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부끄럽게 되었다든지 죄로 말미암아내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슬러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욕되게 하고 <웃음> 그 거룩하신 공의를 훼손한, 회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신 공의가 내 체면이나 내 형편이나 심지어 온 세상보다 중요한. 내가 뭐, 무슨 체면을 다 구기는 일이 있어도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나 조금만 건드려서 그냥 넘어질 것 자존심만 상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겁 내가 뭐, 그냥 다 밟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 양심에 화해 맞은 거 아니에요. 교회 알아서 능동적으로 행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게. 그게 이제 죄를 모르는 거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사소한 죄를 행했을지라도 그 죄가 지극히 높으신 엄미를 거슬러 행한 무서운 죄라는 거래요 그 칼빈이 늘 얘기했잖아요. 가장 작은 죄라도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지옥의 가운데에 들어갈 죄, 죄라고요 가장 작은 죄라.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 보원에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에? 라가라 하지 말.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를 공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하고, 나는 너하고 다르, 다르다고 공박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그, 그,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그, 뭐,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의사가. 자기는 안죽고 것처럼 다른 사람 고치는 게 아니고. 자기도 아파본 아퍼본 아파 의사들은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암병 걸리는 의자들은 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 아, 아, 안 걸려본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뭐라고만 하지. 자기 자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걸렸으면 그때는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해봄.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그 그러니까 죄를 잘 모르니까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도 모르고 적극적인 불순종이 뭔지 모르니까 능동적인 불순종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나는 뭐죄안 졌는데 난 괜찮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만 항상 그러니까 항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심판할 것만 이 사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파괴할 생각만 하고 항상. 마찬가지로 그죄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임을 기억해야 다른 사람에게 무슨 드러나는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슬쩍 일어났다가 살아버, 사라져버리는 것일지라도 그런 죄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행한 것이. 내가 거슬러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지.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아담이 내 대표가 아니에요. 아담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대하는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음. 이죄 문제를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 여기까지 저기 요 조금 더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틀림없이 훼손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훼손한 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것이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주 언제 내가 개혁복음을 받아갖고, 언제 개혁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잘 사는 것 같지요? 근데 내가 과정 속에서 성신을 의지해서 그 사는 것이 없으면 그 모습이 나예요. 그 모습이 나. 그러고 이제 또 선생 노릇 하는 거죠. 이제 뭐 뭐라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딴지 거리고 예. <웃음> 이제 그걸 그러면 자기가 전파한 복음에 자기가 넘어져. 자기가 전파한 복음에 자기가 넘어져. 자기가 정죄한 것에 자기가 정죄받는. 그니까, 러 남방 여왕이라든가, 뭐, 저기, 누구죠, 또? 그, 그, 그,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은, <웃음>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데 입에서 안 나오네. <웃음> 그, 이스라 이스라엘 안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뭐그 고침을 받은 사람아 사르바이고 이스라엘 중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판단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죄 백성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의 심판자가 된다.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죄인, 사실, 아브람도 모할레시의 그 믿음으로 그할례의 인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그 전서 1장 그 뒷부분에 나오지만 14절 이하 16절, 15절까지만 소개되어 있지만, 16절에 내가 살인자의 폭행자, 예? 그런 존재인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은 구원받는 자의 본이 된.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그런 존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손가락질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 죄를 알고, 그러면 이제 진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죄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을 도울 줄. 죄인. 아,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내걸내 내 가장 소중한 걸다 드려서 돕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죄인을 뭐그저 잠언 30장 일, 1절 이하에 보면 그야의아들 아구 레구래고 잠언 그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 나는 짐승이라 그러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까? 아들을 알까?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게도 마읍시고 하면서 그 끝부분의 구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고 에? 내가 내 생명을 잘 건강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건 일반법으로 지키는 거지만 내 생명을 부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교회원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그, 그 사랑을 알면 진짜 전심으로 사랑을 해야 돼. 내가 그런 죄인, 이 내가 그리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들, 내가 그리토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요.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면 성질내고 에이, 그거는 신자의 삶이 아니죠. 그 죄를 아는 사람은 진짜 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돼 응? 기도하겠습니다